이 영상은 코로나19 심각격상 이전 촬영된 영상입니다. 시작했어. r i g h 아홉, 열. 한 바퀴 더 빗뿌세요. 하나, 둘. 하나, 둘. 하나, 둘. 하나, 둘. 하나, 둘. 하나, 둘. 하나, 둘. 하나, 하 둘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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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. 전도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조영관 수련생입니다.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많은 시기와 그다음에 걱정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요. 저희들은 이 상황에서도 도장에 나와가지고 열심히 운동과 땀을 흘리면서 어, 이 코로나를 어, 그다음에 면역력을 높여, 높가지고 이겨나가고 있습니다. <목소리도> 여러분께서도 너무 집에만 있지 마시고 밖에 나와가지고 활동도 하시고 운동을 조금 더 안전하게 열심히 하신다면 이 코로나 분명히 저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. 코로나 이겨낼 수 있다. 화이팅화이팅